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인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플랜의 개념 및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비즈니스 플랜의 주요 구성 항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플랜과 비즈니스 모델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비즈니스 플랜은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세한 전략과 계획을 기술하는 것이며 기업인들에게 비즈니스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대상과 용도, 즉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용 사업 계획서와 투 융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회사 내부용 사업계획서 등 대상과 목적에 맞게 형식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비니스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은 회사 소개, 시장 분석, 제품에 대한 정의, 고객 구분, 생산, 가격, 유통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순익 분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니스 플랜 세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비니스 플랜을 작성할 때주의할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사항들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사업계획서를 좀더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며 많은 기업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비니스 플랜에서 제품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왜 구매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간결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가는 타겟 고객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매출 증대를 강조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지만 이것은 회사의 비전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구성과 역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회사를 이끌 사람들에 대한 경력과 역량을 기술해야 하며 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도 표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CEO이지만 임원들에 대한 역량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CEO만 기술하지 말고 임원 그리고 팀장급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소외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차별화 포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별화 포인트를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경쟁사와 본사의 차별점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표 또는 도용으로 도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통하여 고객사가 입을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추정치를 객관화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3년간 비용이 최소 15억 정도 감소화가 될 것이다. 또는 2년간 매출액이 28% 증가가 예상된다와 같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의 타겟시장이 아니라 여러 시장을 한꺼번에 타겟시장으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즉 우리 제품은 A시장, C시장 그리고 G시장에서 바로 진출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나 고객들은 이것을 시장 규모가 크다고 이해하지 않고 고객 분석과 제품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겟 시장을 선정하지 못한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겟 시장이 다양한 경우 타겟마다 다른 고객 특성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고객과 시장을 구분하여 구체적이며 확실한 한두 개의 타겟 시장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재무와 회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재무와 회계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와 회계 부분을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근거 없는 매출액이나 막연한 투자계획, 비용에 대한 몰류에로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비용과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는 기술 기반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실수로서 기술적 과다 몰입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기술이나 제품 소에는 많아야 2, 4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만, 더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로 제출하고 투자자들이 요구할 때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자나 사업계획서를 읽는 사람들은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보다는 본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고 수익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쉽고 명확한 설명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니스 즈 플랜을 읽는 사람들은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문장보다는 숫자 또는 간결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국내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는 표현보다는 3년 이내 어떤 분야에서 매출 200억을 달성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기업이 되겠다는 표현이 좀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무리한 가정과 현실성 없는 제한 대신에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현할 경우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매출 또는 비용을 추정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비즈니스 플랜은 소설과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플랜도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1년 전에 작성했던 비즈니스 플랜은 올해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소비자의 생각과 기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플랜 작성 시 10가지 정도의 주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주의 사항은 10가지가 넘겠지만 가장 빈번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니스 플랜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니스 플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에서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장 분석과 전략에 대한 것으로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은 시장 분석을, 2-2는 전략 수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3은 세 번째 파트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비니스 플랜 중첫 번째 파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표지, 목차, 요약, 회사 소개, 그리고 제품 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약서입니다. 5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가 넘는 사업계획서를 모두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 10분 이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간략한 핵심 자료를 읽고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경우 전체 비니스 즈 플랜 중 특정 내용을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약서는 전체 비니스 즈 플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나 최대 3페이지가 넘어가서는 안 되며 회사의 비전과 목적, 시장에 대한 설명, 분석, 제품의 내용과 차별화 포인트, 회사의 역량과 수익타당성, 그리고 비니스 플랜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음 회사 소개서인데요. 최대 2페이지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현황과 임원 그리고 팀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제품 소개는 최대 두 페이지 내에서 구성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을 보여주는 파트로서 경쟁자, 고객 그리고 산업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표와 그림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해야 하며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출처를 무조건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데이터는 신뢰성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 생산한 데이터여야 하는데 많은 경우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들어본 적도 없고 신뢰성도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한 고객 분석을 할 경우 어, 인터뷰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델파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수 있겠지만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고객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술 분석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객 분석, 즉 국내외 선도기업과 우리 회사의 기술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2-2는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본 파트는 경험이 중요한데 유통, 마케팅, 영업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분석까지 하기 위해서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명의 경험자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적정 가능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 수령은 향후 5년 정도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투입되는 비용을 계산함으로써 향후 투용자 규모와 기간을 선정할때주요한 지표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비즈니스 플랜의 마지막 단계로서 잠재적 위험과 제한사항 그리고 재무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이라는 것은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시장, 경쟁자, 사업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도 분석하여 적절한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오퍼링 즉비스 플랜을 작성한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투융자에 대한 조건을 제안하거나 공동개발 또는 전략적 제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한사항 등은 경우에 따라서 기술하지 않고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계의 경우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분야로 사업의 예상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술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과 비용은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매출 추정이나 터무니없는 비용 산출, 그리고 투자 계획은 본 사업 계획서의 신뢰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자료는 회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할 수 있고 증빙 또는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업 계획서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고객 또는 투자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비니스 플랜의 주의사항과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니스 플랜을 작성할 때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실수들을 정리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비니스 플랜 전체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빈번한 실수 중에서 세가지 정도만 추려 보면 비스 플랜을 발표할 때 신중하고 신뢰감 있게 해야 합니다. 발표 시 억지 웃음을 유발하거나 코믹하고 가볍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방법으로써 사업계획서 전체를 가벼운 농담으로 볼수 있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종종 전체 시장 대비 1% 또는 0.5%를 확보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숫자의 함정으로 1% 또는 0.5%는 매우 작은 숫자로 생각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시장을 1조로 볼 경우에 1%는 1 0 0억에 달하기 때문에 1% 즉 100억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스 플랜 작성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은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사업계획서 전체를 비용을 주고 맡기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회사의 비전과 목표,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 그리고 회사의 미래와 방향을 기록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스스로 회사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장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면서 작지만 신뢰할 만한 기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비니스 플랜을 학습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